안녕하세요 WMD입니다 멜로디응신소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고객님 김현우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? 네 아내분 이름은 유선희 서울여자분이고요 남편분은 김현우 부산남자분이고 두분다 결혼하면서 김포로 들어오셨네요 요새 김포 많이 오른 것 같... 아네 와이프분께서 서울 살 때는 맨날 고터 고속터미널 가서 쇼핑했는데 김포로 들어와 그런 거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가사가 충분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정보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두 분이 처음 사귄 날은 2015년, 결혼기념일은 2018년, 그리고 베트남 여행에서 <웃음> 짝퉁 가방 들고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뺏겨서 이게 입생로랑 가방이었대요. 어, 이때 뺏겼을 때돈 많이 벌면 진짜 사준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못 사주셨다고. 네. 어,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애칭 귀요미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고요. 특별히 들어가면 좋겠는 가사가 있겠냐 여쭤봤더니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요. 요 가사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정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작업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코드는 제가 올때 정해 가지고 왔어요. 요런 코드, 네개 코드 가지고 진행할 건데 제가 지금 좀 약간 꽂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김포 현대 아울렛, 이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는 김포 사람들은 김현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김포현대 아울렛 근데 지금 이거를 신청하신 분 이름이 김현우거든요 원래 이분이 고터를 다니셨대요 아내분이 고터가 근데 지하가 저도 가봐서 압니다만 거기가 좀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멜로디가 서서서서 니이야 고터 지아는 공기 안 좋아 김현우랑 김현아 가자 이게 후렴이 될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? 선이하고 터지 않은 공기 안 좋아. 기면 우랑 기면 아가자. 나라랄라스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. 또 오늘의 또그 뭐랄까 컨셉 중에 하나는 제가 요새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실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래퍼인데 이머시베놈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되게 랩 스타일이 독특해요. 충청도 할아버지가 랩하듯이 하는데 저는 되게, 뭐 되게 좋아해요. 이런 스타일을. 이분의 랩 스타일이 있는데 어, 오늘 왠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. 여자분 이름이 유선희 씨인데 <웃음> 어, 유치한데 제가 그냥 꽂힌 거니까 내 노래니까 뭐어떻게 내가 만들 건데. 너 청소기 뭐 살래? 유선희 좋니? 무선이 좋니? 난 유선희 좋아요. 난 유선희가 좋아요. 너 이어폰 뭐 살래? 죄송합니다. 유선이 좋니? 무선이 좋니? 난 유선이가 좋다 저는 뭐 일단 이런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노래는 재밌으려고 만드는 거니까 이걸로만 돌리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를 오도로 잡아서 유선이의 삼행시를 지어야 되는데 고, 그거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뭐 얼추 어떻게 할지 다알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어 녹음을 해 가지고 바로 김현우 씨에게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 네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두번째 멜로디 흥신소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어 녹음된 노래 들어보시고요 저는 또 세번째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청소기 뭐 살래? 유선이 좋니 무선이 좋니 난 유선이 좋아요 난 유선이가 좋아요 너 이어폰 뭐 살래? 유선이 좋니 무선이 좋니 난 유선이 좋아요 난 유선이가 좋아요 유선이가 나는 너무 좋아요 선물은 다시 사줄게 입생로랑 히로애락을 함께 하자 우리 둘이 떨어지지 말자 2015년도 2018년도 우리 귀요미는 오늘도 이뻐요 히로애락을 함께하자 우리 둘이 떨어지지 말자 선이야 고 터지않은 공기 안좋아 기면 우랑 기면아가자비 내리는 날은 우산이돼줄게 어둠엔 빛이 돼줄게 어둠엔 빛이 돼줄게